사도행전 49번째 시간 49번째 강설 두번째 시간입니다. 구부로에서의 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나가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부로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거기서 또 이제 살람미에서 그또 유대인 회당에 전했고, 또 바보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우상의 도시인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반대하는 그런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음, 본문을 제가 읽고 잠깐 생각해 볼 것들을 보고 나머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이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신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이제 유대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는 환경이 이제는 헬라 헬라 사상이 아주 팽배한 그런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상적인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웃음> 그런 사상적인 충돌이 이제, 있게 되는데, 유대 지역에서는 또 유대 지역 나름대로 그 사단의 그 획책이 있고, 괴계가 있고, 헬라 세계 속에서는 헬라 속에서의 그또 사단의 획책이 있어요. 사단은 그 굉장히 토착화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 그런 술수가 아주 능한 존재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보통, 박수라고 하면, 한국에서 보면, 제가 뭐 그전에 이제 많이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 무당들, 보살들이라고 하는 무당들 가까이서 가서, 가봤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귀신한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 그, 시, 그 귀신을 모셔요. 자기는 말로 모신다고 하죠. 그게 무슨, 무슨 동자 귀신이든지, 옥상 황제 무슨, 뭐, 저기, 국녀 귀신이든지, 뭐, 뭐, 아무튼, 작두 대장이니, 뭐, 무슨 뭐, 별장군이니, 뭐, 별, 그, 그런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산신이 됐든지, 물신이 됐든지, 그런 형태로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지배. 이한 조그만 여자애한테 귀신이 들어온 걸 봤는데 그그 그 남자 5 0대 남자 목소리로 귀신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면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사람 이제 그 전물 전물 보고 개인의 미래나 뭐 여러 가지 그 가족의 그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는 거죠. 보통 그건 굉장히 저급한. 저급한 귀신 사단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깨어있어서 그거 잘안 통합니다. 미신이라서. <웃음> 아무튼, 이 헬라주의 사회 속에서 그게 통용되려면, 그런 귀신의 역사가 통용되려면 비스무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헬라 사상에 비스무례하고. 유대주의, 유대주의적 마술. 지금도 지금 기독교 안에 그 기독교 무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뭐, 아무튼 그 기독교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모아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초점으로 모아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항상 그 하나님이라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개인의 그 명예, 또 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60년대, 70년대, 뭐, 뭐, 부흥강사라고 하는데 은, 하는,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뭐, 다 그런 유예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전에 저 봤지만 그 1930년대 뭐 이때는 유, 유, 유명화라고의 그여자그부흥사 <웃음> 비슷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그 그 그런 유의 것들이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 미국에서 또 저기 유럽에서 그런 유의 것들이 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항상 이게 본질이 갈 때는 그 유사한 것들까지 따라와서. 이 혼동을 주게 하는 거예요. 항상. <웃음> 여기 지금 바 예수 같은 인물, 김홍전 목사님이 그 아주 사도행정 강의에서 굉장히 바 예수에 대해서 잘그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저는 뭐, 오늘날에 그 신신학이나 뭐, 세속주의 그런 번영신학 그런 걸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바이에서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유대, 유대교, 정통 유대교도도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약간 분파고 그 아주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뭐 마술 같은 것들을 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적어도 그 총독 석기오 바오를 이렇게 흔들 정도면 헬라 사상도 충분히 알고 있는 헬라의 그 시, 신화적인 내용들이라든가 헬라의 신앙, 신, 종교관이라든가 세계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다 접목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 이제 그런 어, 사람들이 보통은 다 이제 육에 갇히고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거기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뭐좀 그, 지 지식 있는 층에서 뭘 이렇게 지금 지도하는 층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 바 예수가. 그, 바라는 말은 엘라, 아람모로 그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벤, 벤 예수, 예수와 그, 벤 예수화가 되는 거죠. 이, 마, 이름은 참 그럴듯해요. 이름은 아주 그럴듯한데, 이게, 이게 아주 하나님의 복음이 가면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상하게 가르치면 그게 옳다 고 그걸 지지해야 되잖아요. 지지하고 자기 걸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절대 내려놓질 않습니다. 이제이 이, 이, 지금 교만하고 이 그릇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요. 끝까지 안 내려놓는. 그리고 비교하고 이제 좋은 거 취하고 이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과정 가운데 뭘 원하시고 그뭘그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그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어떤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계시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복음으로 다 가르쳐 줬는데 영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웃음>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또 아레오바구 언덕에서 그 헬라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저들에게 접근해 갖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가 잘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무튼 어 김홍룡 목사님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파헤쳐 놓으셨고요. 꼭꼭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오늘날 우리 속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꼭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정상하게 분명히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꼭 그것대로 뽐뽐 말씀이 전포되면 그게 과연 옳다하고 자기 걸 내려놓고 따라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늘뭐 원저리에 있는 거. 핵심으로 안 들어. 그리고, 엄한데에 다, 기운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려. 하나님의 백성이 소원을 갖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 때도 봤지만, 소원을 갖는 거는 그걸 하려고 소원을 갖는 거잖아요. 그 하려면 일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환영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살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아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이 오니까, 아, 그러네? 그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놓고, 제켜놓고 또, 또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아,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소원은 있고. 그게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주님의 말씀이 영원전의 그 경륜이고 구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말씀이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 생명양식으로 삼아서 이 조그만 사회 속에서라도 그 실체를 누려가야지.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있고 말이죠. 뭐라고 하면 그 자기 생각으로 그 뭐또 이렇게 덮어 가고 덮어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불쌍한 거지 어떻게 보면. <웃음> 바예수 같은 인물이 고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은 거기에 많이 미혹돼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지혜를 찾는 사람이데그그 그 <웃음> 그 헬레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 그인텔리괜찮한데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의 그뭐다 영향권 아래서그 유대 거짓 선자의 말을 미혹 말에 미혹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구약의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내용 그 사상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이제 그그 그, 다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고 정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거를 뭐소원만 갖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절대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그 이전에 쫓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심, 심장으로 심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죄인의 그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 그걸 그 과정 속에서 누려가요. 일반법도 누려가고 특별한 은총으로 그걸 취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바예수 역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 사단의 역사가 획시기적인 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제 인본주의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된다.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 신본주의라 할지라도 껍데기만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이제 어지럽히는 일을 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씀을 전했겠는가? 분명히, 그 헬레니즘의 그 사상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주의적 사상을 다 물리치고, 참된 그 생명의 도우를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웃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박수는 뒤에서 계속 그 딴소리 하는 거죠. 예? 자기,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웃음> 박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합니다. 박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손평치는 박수가 아니라, 무당, 남자 무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하는 일을 하니까, 사울이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겸손하게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 타당하지 않아요.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세계 속에서, 그, 그, 속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바울이라는 말을 더 이제, 쓰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성신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 대적 세력의 실제를 낱낱이 드러내고 서 그에게 이말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사도는 그리도의그 이적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예언을 하셨고요. 마가복음 1 6장에그 예언의 기록들이 나와 나와 있는데 그런 그런 구속사 안에서 의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드러낸 지금 꼭 그렇게 실체를 안 드러내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보면 그런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꼭 그걸 이제 이 사단아 뭐 물러가라 군대귀신아 왜 들어왔냐 물러가라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 아니다. 이제까지도 그 충만했겠지만, 바울은 여기서 더욱 성신이 충만해서 매우 언약적인 언어로 그의 죄된 실상을 들추어내고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 11절,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귀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그 박수 엘루마를 보고 얘기하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장님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거든요. 예. 그 이제 주님이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음. 자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신께서는 말씀을 매우 차서있게 그 배우고 인도를 받는 사도들을 쓰셔서 더욱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심으로 여기서 쓰임 받은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사의식과 아울러 그의 안에 있는, 있던 언약적 말씀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그가 그 시대의 중요성과 그가 가진 말씀에 의한 모든 사상을 기초하도록 하고서 여기서 이런 엄중한 선고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뭐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의 내용이 사실 오순절날 성취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도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그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건데,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의 성추적인 측면, 그리고 정경의 완성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냥,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한스톤, 그 전에 그, 뭐, 기도하러 간다고 갔을 때 거기 보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제, 신학교 갓 들어온 신학생들이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붙잡고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태권도 배운 사람이라 막 태권도로 막 때리더라고요. 댄비니까 도망가야지. <웃음> 유대교, 그, 그, 그,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유대교, 그렇게, 유대교인으로서 주님을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막 덤벼서 댄비니까 꼼짝 못하듯꼭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할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런 성경의 계시를 끌어다가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표적적인, 계시와 관련 없는 그런 표적적인 일은 있는 거죠, 아주.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개시와 관련된 그런 표적적인 일인 것처럼 꾸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는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의 그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길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삼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게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어 말하여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들 그 표적을 표적 같은 그런 거짓 이적을 그 행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고. 오히려 죽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죠. 분명히. 그니까 이적을 쫓아서 자기 그 희한한 일이 일, 일어난다고 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끌려가지 말라. 너에게 명료하게 제시된 그런 진리의 말씀이 그 율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이 아직 칼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적인 교회로 있을 때는 있을 때 주어진 것임을 또한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 때 그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까지 거기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또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음.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미혹에 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이게 우리가 몰라서 이전에 그런데 휩쓸릴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때휘둘려서 돌아와서 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당시에 그런 현상 속에 있는 자로서 보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대항하는 일이었으니까 돌아와서는 주의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합당하다고 돌아와서, 아, 그러니까 뭐다 지금 돌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수용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신기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인하라고 그렇게 그런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 그러면 바울이 이게 이 바, 마, 마귀의 자식이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나도 예전에 저렇게 마귀한테 종로로 탔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뒀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는 그걸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돼 지적을 해줘야 돌이키는 거지. 못 미칠 수 있어요. 죄라는 게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에 못 미치고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못 미치고 빗나가는 거를 과정 속에서 행하고 있으면 그 지적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죄 백성들의 책무지. 그런 사람들 그냥 놔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어있어요 신약에서는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항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혹 교회 회중 가운데 그런 자들이 섞이면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데서 못 벗어나 있으면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런 일들을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단호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를 알고, 자기, 자기, 그, 신분을 알고, 사역을 알고, 직임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고 오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뭐좀 이상한 사람 보고 자, 이 마귀의 자식아,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그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그런 존재로서, 교회의 기초를 쌓는 그런 터를 닦는 존재로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성경의 개시적인 그런 기적의 의미를. 그러니까 누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이 희한한 일을 하면 혹하고 그냥, 어우, 거기 뭐 큰일인. 두들겨 패도 가서 맞아. 그냥 당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몇 시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두들겨 패요 또 권사들이 목사들 패. 막 그런 데아 신령하다 그러고 맞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거. 무식하니까. <웃음> <웃음> 당대 그리도의 스 사역과 연속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도로서 성신 충만하여 그 박수에 대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명백한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현재적이 언약적 저주의 결과인 소경이 될 것이라고 선고한 거죠. 소경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한 거지. 그냥 신비하게 뭐, 아, 내가 주님의 성신 충만하니까 너희들쯤이야. 내가 한번 물리칠 수 있어. 한 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지. 하고 한게 아니다. 굉장히 전의 제시에 충실했고, 자기 위치를 알았고, 그리토와의 사역의 그 연계성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표적적인 일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눈, 몸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로서 사용된 증거입니다. 조금 이따도 우리가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의에 대한 부은을 표시할 때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도덕주의자들은 부은을 표시할 때라도 온건하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방도 보았지만 우리가 불의에 대해 분을 표시할 때 마국폭력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죠. 심판자이시 주님이시라면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측면에서 혹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불의를 생망하되 아주 논주하고 정주하여 두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웃으면서 온곤하게 이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호하게 진리를 드러내면서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불의에 대해 선언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법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직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 이 직임을 무시, 교만한 사람들은 직임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뭐, 자기가 경찰도 아닌데 경찰관을 노릇하려고 하고, 법관도 아닌데 법관 노릇하려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제 몰상식한 거죠. 무식하고.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는 면과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한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것은 참 미묘한 문제인데, 그러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있게 이 양면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나도 죄인인데 뭐 누구를 어떻게 뭐 말을 해?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누구 보고 뭐 죄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그 죄를 안버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주저 앉은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인 걸 아는 거 하고 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서 죄를 물리치게 하시는 거 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진짜 멀리하면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상대가 두려워할 정도로 엄중한 책망을 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과격한 것 같지만 그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막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막 진행되는 때인데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민감하게 그 양면을 다 가로막고 활동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 성신의 능력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공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불의를 지적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위와 책임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육신적감정을 합리화하며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예, 이전에 나의 상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슨 지적할 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돼. 칼비는 이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경건한 교사들이라면 세 가지 경계를 표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첫째, 열성을 핑계로 육신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둘째, 온건하게 나아갈 여지가 아직 있을 때 성급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셋째, 추잡하고 어울리지 않는 욕을 상가며, 심각한 말로 엄청난 상황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도록 항상 경계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리를 지적할 때도 굉장히 준엄하게, 그, 너무, 그 조잡하고 아주 난잡하게, 아주 저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저기, 뭐, 서울의 그 유명한 그, 전모 목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그 대통령 부인, 그, 제그 양반이 권진법사하고 이렇게 그, 보고 그 얘기를 보고 아주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아주 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아주 저급한 사람들이 하는 쌍욕을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강대상에서. 그 대통령, 부인, 대, 그 아주 후보로 나온 사람이지만 아주 쌍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핑계로 막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지금 바울이 지적한 거는 쌍욕을 해서 지적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준엄만책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거, 저 사람한테 평소에 기분 나쁜 거딱 두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딱 마귀 새끼라고 막 뭐라고 해버리고, 응?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해. 자기는 무슨 굉장히 이제 괜찮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양면을 굉장히 주의해서 이런 말을 그렇게 양면으로 막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적도 막 행하려고 하고 사단도 자기가 막 쫓아내려고 하고 어? 자기가 무슨 굉장한 의인처럼 막말르라고 그러니까 아주 되지 못하게 질서 없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박수 엘루마는 사도 바울의 선언대로 되고 말았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다메색 소상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냐 <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주지 않았으면 저는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그걸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사도 바울이 그런 선언을 해도요. 자기는 뭐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이전 상황을 다 알고. 그러나 그 지적할 거는 지적해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나아가는데 사회비들이 와가지고 막 섞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 <웃음>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때 청독에게까지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느냐 삼아서 살아서 그 지역을 움직이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에 거짓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징보를 받아 제몸 하나 주술을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경심증이에요. 미치, 미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럼 미친 그러니까 칼빈도 그랬대. 너희가 미친 걸로 알라고 자기가 정신병든 걸 알아. 자기는 정상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정신병 환자랑 똑같아요. 사실은 눈눈먼 거죠. 소경이 어두워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니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명시적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서나가는데 그걸 회방하는 세력 그걸 그 가지고 거짓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주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그쳤는가 주님의 능하신 손이 현대의 문명 앞에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현재적인 심판의 예는 순수한 복음을 흐리고 왜곡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개시적인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영적 어두움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 알아요. 빛을 전해줘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못 받는 거 아는, 아는 거죠 저 자기는 눈 멀쩡하게 뜨고 돌아다닌다고 하고 세상에서 지도자로뭐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는 닌아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와 같이 그와 동일한 심판의 반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단정하고 그 앞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꼭 선언 안 해도 알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소경된 자들을 받으셔서 포기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로 부욕해 하시지만 여기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들의 멀쩡한 눈이 소경되게 하시며 흑암 속에서 도울자를 찾도록 하십니다. 눈 멀고 귀먹어리 귀 되고 벙어리 된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에서분명히 나오잖아요. 61장 같은데 나오죠.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릇된 사정을 가지고 사조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대적하면 눈 멀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으시며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또 이런, 이런 자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감사하고 살아 그런데 성신님의 일하심은 악한 자들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런 어미로운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산의 일환으로 석유요바울을 믿도록 하시는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하신 바에 임무를 위해 그런 심판적 이적의 궁극적 결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일꾼으로 쓰신다거나 하는 것이나 누구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 속에서 보이시는 거죠. 아, 나는 바, 바울은 바른 보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이적을 베풀고 또 이적적인 일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입니다. 바울이 여기 온 이유가 있는 거죠. 바보로 온 이유가. <웃음> 혹자는 여기 소기오 바울이 세례받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였는지 알수 없다고 했는데 누가의 그 표현상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수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다른 곳의 기록을 보더라도 세례가 빠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적 자체가 완전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죠. 이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적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서교 바울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걸 그 그걸 가시적으로 그 강화하는 사건으로 이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첫 무대가 되는 것인데 그들을 향한 향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는 증거로 채색하고 있는 복문이기 때문에 복문의 앞뒤 부분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주 쉽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교 바울은 사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심판 선고 그에 이은 그, 현재적인 결과를 보고 믿었고,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울 전문 연구가 람제이라고, 음. 밀리암 람제이라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서교 바울의, 그, 그 사람에 의하면 서교 바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그 후손까지도 믿게 됐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지난번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본 때본 일이 있지만, 여기 서오 바울은 로마 총독입니다. 백부장보다 한참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신을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완전히 이제 박스 로마나,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가 이제 주전 한 37년경이 되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박스 로마나 세상, 자, 사상이 전 세계를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분인들, 사상가들 뭐 누구라도 어디를 가도 로마에 의한 평화.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이게 샬롬이잖아요. 그 그게 아니라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장해요그그 그 속에서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를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소어 바울은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장할 사람이 그리또에 의한 평화를 받아들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 음. 음. 그, 그는 그 지위에서 얼마든지 부호와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고넬료도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여기 서오 바울도 참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빌리포도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토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게 자기 최고의 인생 그 행보라고 했어요.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그 그런 사상을 가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참 주의 은혜의 힘이 과연 코도다 주의 지혜의 일보다 높은 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코앞에 먹을 것 때문에 아니면 보다 미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재력으로나 재능으로 낮게 보이려고 하는 아상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의 굴레 때문에 매어서 넘어지는 자들은 도대체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알수 없는 기이한 복음의 도를 이 석유 바울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상에, 옛사람의 아상에 휘둘리겠습니까? 그 휘둘리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기생충처럼 또 거기 가서 기웃거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1차 전도여행 중그첫 무대가 되는 구부로 전도에서 생긴 일을 봤습니다. 주에 의해 약속된 일들은 성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진전되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사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이면서 주에 작정된, 작정된 일들이 차서 있게 성취되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에, 쓰임을 받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개시적인 현재적 심판은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궁극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어떻게 보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우리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74편 4절 이하에 보면 그, 그 얘기 나오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시험에 들을 뻔했어요. 예? 눈은 수북이 튀어나고 오 아주 잘 먹고 잘 있고 호유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야 이게 시험에 들만한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웃음> 진짜, 그리토를 머리로 둔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의 품성의 발휘와 품위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대외적인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될 것. 본지, 존재로서도 그렇고 관계로서도 그걸 확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버리게 하고 그 어떤 부도 버리게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순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합니다. 어정쩡하게 멀리 서서 주를 따라오게 하는 일이 없이 단호하게 세상과 자신을 버리고 주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괴거를 물리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으로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옆에서 본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와 타인을 기만하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걸로 자기를 기만하면 안돼 옆에서 구경했다는 걸로 기만하면 안돼그 살아야지. 살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에서 빛이 나게 하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와 같이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만 강요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실제적인 경건은 없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서 진리를 왜곡하고 의의를 곡해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따라 자기부터 깨닫고 은혜로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교회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위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